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유저 패턴을 활용해서 좀 독특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전 버전에서는, 뭐죠? 초기 버전 있죠? 뭐, 카티아 버전 5, R, 19나 20, 21에서는 이 곡선 따라 패턴이 정확하게 구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상당히 다른 복잡한 기법을 사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곤 했는데, 물론 뭐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이번 강좌를 준비하면서 이 엑시 시스템 리피티션 있죠.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아마 충분히 이렇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100% 완벽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어 이상한 에러가 발생하는데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자 한번 실제 이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다음 같이 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리피티션 있죠. 요 값을 제가 한번 10으로 바꿔보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일단 뭐 15개에서 10개 줄었으니까 5개가 제거될 거다 이런 얘기죠 얘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노려볼까요 20개 정도로 네.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엉망이 됩니다 얘가 이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리피티션 들어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오케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제자리 차이 들어옵니다 그죠 자, 아직까지는 약간, 어, 보정이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 싶긴 한데, 여러분이 또, 이런 형상을 만들고자 할 때는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 그대로 쓰죠?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 요두 개의 스케치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요 스케치 1번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면자코드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곡선으로 스케치 그린 것 뿐입니다 하나는 서플라인 하나는 아크호 로 그렸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파워포인트처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면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세이프에 있는 gsd로 넘어와서 수입기능을 쓰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기능이죠 자 첫번째 아이콘에 첫번째 서버 타입을 가지고 프로파일 저는 요 홀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 커브 요거 있죠 얘를 찍겠습니다 자 프리뷰하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요 단면이 요 경로 따라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스케치 나온 가이드 하죠 지금 뭐트린 어, 여기 만들어지는데 그냥 여기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러시구요. 이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면을 하나 만들죠. 여기서 그냥 갈까요? 예, 요 면에 대해서 위쪽으로 한 30만큼 올리고요. 자, 요면 잡고, 이렇게 들어오겠습니다. 어, 폐곡선으로 작업하셔도 되고, 그냥 오픈된 선으로 작업하셔도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결과를 보여드릴 거니까요. 자, 요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젝션 하겠습니다. 이 스케치를 이공면 서포트, 이면에찾겠습니다 그리고, a l 디렉션 타입을 해서 이 면을 직접 그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투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탑에서 본다고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있겠죠? 뭐 일반적인 투영 방법은 노마를 많이 쓰시죠. 네, 저는 이제 그냥, long direction 방식으쓴것 뿐입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두 개는 hide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십시오. 여기서 실질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옵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포인트 안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repetition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두 번째 아이콘인데요. 포인트 만들면서 거기다 이제 축도 같이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우리가 쓸 겁니다 자 한번 커브 잡아보죠 그쵸? 자 개수는 인선스로 해서 저는 한 10개정도로 잡겠습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서페이스의 얼룩 방식으로 해서 서브타입 에다가 서페이스에도 요 공면을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면의 수직 방향으로 축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커브 상에 몇 개요? 10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런 포인트도 예, 엔드 포인트까지 추가한다 그러면 끝점에 끝점에 두 개가 만들어지니까 사이에는 여덟 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좀 다섯 개 정도 해볼까요? 일단 프리뷰 한번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어떻습니까? 어, 이 만들어지는 x축 방향 있죠? x축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x축 방향은 이 커브의 접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x축이라는 것은 곡선의 탄젠트 접선 방향으로 만들어지고요. y 축이랑 것은 어떻게 만드냐면그커브의그 점에서 이 파란 공면 있죠. 공면의 수직 방향으로, 서페이스의 수직 방향, 서페이스의 노말 방향으로 y축이 정의가 됩니다. 이는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x, y 방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기법은 없어요. 그렇죠근데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 나는 지금 위쪽으로 얘가 향하고 싶은데 지금 y축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죠.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뭐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작업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굳이 이 이쪽을 이 위로 잡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GS 때 보시면 면의 방향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 들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인서트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에 보시면 제일 밑에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인버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인버터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인버터 오리엔테이션 이 안에 들어있나? 아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를 쓰겠습니다. 그럼 요겁니다 이거 인버터 오리엔테이션. 한번 면을 찍어보시죠. 이렇게요. 방향. 이거 y 저 y축 방향을 저는 위로 하고 싶으니까 인버터 방향이 화살표가 위로 향하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요. 그다음에 면 색깔은 다시 한번 바꾸죠. 다시 한번. 똑같이 커브 잡고요. 다섯 개, 엔드포인트까지 포함해서, 서페이스의 노멀, 이 스페이스 한번 찍어보시면 어떻습니까? Y축이 위로 향하는 거 보이시죠? 아시죠? 자,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저 파워포인트 할 때는 여기 GS에다가 만들었는데, 그냥 저는, 파트바디에다가 음, 그냥 만들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업하냐면, 기본적인 이제 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포인트 리피티션에서 축을 만들 때, 그래서, 어, 기능을, 어, 만들 때, 이 기능을, 엑시스를 만들 때이 기능을 쓸 거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Y축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되고 싶으면, 인버트 기능을 이용해서 면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 그두 가지만 일단 작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일단 뭐 파트로 넘어서 이제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제가 축을 하나 만들 겁니다. 저번 시간처럼 여기다 축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형상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자정인 패턴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축을 만들려면 그냥 이축 가지고 스탠다드 방식으로 만들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x축 y축 방향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라인을 가지고 작업하셔도 되고요. 축 만들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축 만들면서 해보죠 요 점을 찍고요 x축은 뭐라고 그랬죠 이 커브의 탄젠시 방향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크 r 이트 라인 l i 을 만들 거예요 단 무슨 방식 커브의 탄젠시 어떤 커브죠 요 커브 찍는 겁니다 네, 포인트 요 점을 찍어야 돼요 근데 점을 찍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이 축의 원점인지 아니면 이 커브의 끝점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축을 잠시 하이드 해 놓으시고 요 까만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이 방향이 바로 커브의 탄전시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오느냐, 길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자 일단 엔드포인트 영으로 하시고 스타트만 한10 정도로 이렇게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X축이 정해야 된 겁니다. 물론 X축을 반대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Y축입니다. 그레이트 라인 하죠? 이번에는 서페이스의 노말입니다. 이 파란 면, 서페이스 찍으시고, 포인트는 여기 끝점. 그렇죠? 아래쪽 화살표 눌러볼까요? 잘안되나 그럼 얘도 맞춰요. 라이드를 하이드 한 다음에 이커브의 끝점을 찍겠습니다. 이 스타트 쪽으로 해서 축이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향하게끔. 값은 의미 없습니다. 뭐 1을 주던 10을 주던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축이 만들어졌죠? 오케이 하면, 여기 시쇼 해보시면 이렇게 x축, y축, z축 이렇게 정해야 된 겁니다. 그렇죠? 그 z축이랑 선 xy 방향성에 따라서 그 면의 수직 방향으로 z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음, 축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선도 하여 내놓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형상 작업을 해보죠. 자 면을 저는 x 젠 면을 쓰겠습니다. 아무래도 XY 면을 쓰기에는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XZ 면을 쓰고요. 그 다음에 원점 있죠? 원점은 커브 인터섹션 한 다음에 이 Y축을 찍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XZ 면이랑, XZ 면이랑 사실은 가상의 큰 면이죠. 그 면이랑 Y축, Y 어떤 선이랑 만나는 점이 원점이 될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패러웨틀 라인에서, 그렇죠? 이 X축을 X축으로 쓰겠습니다. H축으로 쓰죠. 자, o k 이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음,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나 하고요. 더블 클릭. 가번, 뭐, 한 2.5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점 있죠? 점에 갖다 대신 다음에, 아래쪽 화살기를 눌러 보시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축이 몇 번이죠? 63번이죠. 6 3번의 원점, 오리진. 클릭하시면 선택이 됐죠 컨트롤 키 누른 채요선 있죠 그 다음에 미들 포인트 하면 정중앙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치수 요 선에 치수 이 공면을 찍으면 공면하고 또 이렇게 치수가 걸리기 때문에 이상하게 걸리죠 자 그럴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공면이 없는 쪽 있죠 바깥쪽으로 충분히 뺀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6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위치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됐죠? 자 빠져나오죠? 자뭐 지금 하는 기법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에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GSD를 좀할줄 아시는 분이라면 아마 충분히 따라오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야 마우스 오른쪽 하고 뭐뭐 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패드 이 스케치 찍고요 위로 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는 서페이스 이 면을 잡아주죠. 그럼 면하고 떨어지지 않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보통 이제 스케치그려인이 x z 면의 수직 방향을 흘러가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살짝 반대로 했다가 여기다가 Y축을 잡아주겠습니다. Y축 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반대로 한것 뿐입니다. 자, 프리뷰, 오케이 하면 형상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 다음에 유저 패턴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턴할 형상을 먼저 잡아줄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이제 중요한 X 시스템 리피티션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커브는 얘를 찍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개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7개정도를 하죠. 이렇게 세 번. 자, 그렇게 하시고 X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물론 끝점을 포함하고 싶으면 이거 엔드 포인트 추가하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클론으로 하면 이게 복제 방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잡아주면 얘하고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거 체크해보면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게 되죠 물론 이게 필요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 지금 이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얼렁스페이스 한 다음에 이 면을 잡아주겠습니다 그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오케이 누르면 앵커 여기를 꼭 잡아줘야 돼요 여기다 누굴 잡아줘야 될까요 이 형상을 만드는 데 사용됐던 축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얘를 잡아줘야 거니다 얘를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리고 이거 패드 할때 어떻게 했죠 공면까지 위로는 치수로 높이를 제어했지만 은 공면까지 해서 세컨더 방향 있죠 이 면에 착 달라붙게끔 만들었으니까 킵 스펙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프리뷰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막킵 스펙을 해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형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곡면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얘를 좀 숨기고 싶어 하죠. 마우스 오른쪽 하이드 하시면 잘안 숨겨집니다. 이거. 안에 들어있는 게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구조인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g s 다 이거. 자, 그럴 때는 뭐 개수가 많은데 일일이 숨기기보다는 하이드 있죠? 포인트 일단 숨기시고 또 하이드 음, 엑시 시스템 있죠 얘도 숨기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 얘를 더블클릭 한다음에한 10개로 바꿔볼까요 쭉 헐렁 보이시죠 아 이거 왜 이러지 다시 한번 더블클릭 한번 더블 클릭한 다음에 ok 누르시면 알아 찾아올 겁니다 살짝 <웃음> 반응 이상합니다 이거 자 이번에는 음, 한마디 해볼까요 뭐한 5개 정도로 y yes. e 하면 되겠죠? 그니까 작게는 잘 되는데 크게는 12개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럼 이제 곡선 따라서도 여러분 이 한번 충분히 이런 형상을 만들어 가실수 있습니다. 물론 이 원본 형상이 어떤 복잡도에 따라서 어, 여러분이 좀생각 하셔야 될게 많겠죠. 지금 아주 단순한 형상을 가지고 이제 곡선 따라서 패턴을 한 겁니다. 결국은 곡면에 따라 패턴이 되겠죠. 그죠이 예, 커브를, 프로젝션한 커브를 숨겨버리면, 곡면 따라 패턴이 되는 겁니다. 곡면 따라 패턴. 그죠 자, 한번 이걸 잘 활용하시면, 어, 이 예제 있죠?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예제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곡면 따라서도 패턴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우 어, 복잡해 안할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요 부분은 그냥 샘플로 드리겠습니다 자 곡선 따라 패턴 이용하실 때 구현하실 때 사용자 정의 패턴 그러니까 유저 패턴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